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환입니다 어, 오늘은 여기 아는 동생이 사진 좀 찍어 달라고 해서 지금 사진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고 스쿠터를 타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, 사진 찍으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사진 찍을 준비를 해야죠 카메라 준비 좀 하고 자, 동생 가게에 사진 촬영을 끝났고 이제 종서 만나러 홍천 주간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서, 종서. 스포트가 여기 있네. 편의점 a t i 같은 동서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동탄 센트럴 s 센트럴 감, 간만에 동탄 센트럴 하지만 파크는 안 타고 파크는 우리는 안 스트릿 다음 판. 어?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? 잘 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안녕. 다음에 또 봐. 어디 가세요? 우리 스트리 타는 친구랑 들이 같이 실리천에 왔습니다. 실리천. 여기 실리천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오게 됐어요. 네. 그치?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어디서 본거 같은데, 아저씨도? 그 한번 본거 같은데? 세팍에서? 시합으로 하라고. 어, 도로 밑에 있는. 네.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그치? 거예요? 어. 그래요? 본거 같아. 기억나. 내일 쭉 긁는 법좀 알려주세요. 쭉 긁는 법. 네. 피블로. 아, 네. 레부를네강 아, 레일. 때. 어, 어떤 거? 싱글레? 일 이거? 근데 조금 잘안 나가. 알려줄게. 레일 쭉 미는 방법. 발 모양이 이 레일이랑 이렇게 돼야 돼. 생긴 발. 어, 그렇지. 그리고 바를 꺾어야 돼. 바를 이렇게 진행방향으로 꺾어야 돼. 이두 개가 이렇게 맞아야지 길게가. 일단 한 중간쯤. 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응? 이렇게 그렇게 타야 돼 앞발로 레일을 밟는 거야 그리고 뛰는 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뛰잖아 이 발을 아. 꺾어줘야 돼 발을 저렇게 타야지 저렇게 안으로 뛰지 말고 그렇지 지금이 앞발이 딱 레일을 밟았잖아. 아, 자꾸 연습해야 돼. 바로 되진 않아. 어, 그렇지. 아, 벌써 해졌다. 떨어졌다. 데 오. 와 여기 불 켜져서 좋다. 어, 되게 지금 뜨자마자확 핸들링이 확 돌아가. 얘 19탄만 아, 들면 돼. 일 받았대. 웃습. 어! 아! 우프. 아! <웃음> 트리플? 오! 들어. <웃음> 그래 들어 좀 말해 지금 스쿠터도 들고 말도 잘 들어야 돼 긴급 출동이래 오! 안전빵인데 저건 그냥 펌핑이 펌핑이 일단 제대로 안 된다 힐힐 힐이야? 그러니까 양발이잖아 지금 그지 그럼 그 쪽발이 앞발이거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. 펌핑, 펌핑. 아 펌핑도 문제지만 여기서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뛰는 데 여기 있어 그냥 이렇게 안 올라가. 이렇게 이렇게 가슴으로 올라와야 돼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? 어, 그냥 펌핑해서 딱이거야 맞아요. 어 손이 올라가지 않아. 생각보다 들어올려 같이. 있잖아. 아. 아. 아. <웃음> 떨어지니까 이제 춥다. 오늘은 좋아, 여기까지. 좋아요. 여기 날 여름에는 날벌레가 많겠구나. 하천 네, 어, 옆이라. 너? <웃음> 근데 저, 저 혼자야. 혼자 탄대. 부모님 걱정해. 너밥안 먹어? 그러니까 배배안 고프대 아까 과자도 나 줄라 그랬어 착해 몇저 학년이야? 저 4학년. 너그룹에 어. 있어? 저요? 아니요. 페이스 안해 네. 착한 거 같아. 갈게 안녕. 조심히 네, 타. 응. 네. 조심히 타. 네, 안녕히 계세요. 여, 어, 여기 뭐 얼마나 자주 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왔을 때. 사진 찍었지. 오늘 왜안 찍었어? 아저그 아, 핸드폰을 주워 왔어요. 아. 조심히 타. 조심히 네, 타 안녕. 보니까 아까도 나보고 가자 자기 배부르다고 먹으래 잘 가! 잘 가? 어? 우리가 반대구나 뭐 어, <웃음> 안녕히 우리 계세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야 어, 게... <웃음> 순간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어? 잘 가! 그럴 뻔했어 <웃음> <버렸어. 웃음> 집 어딘데? 멀지 않지? 우리 우리 어 멀... 금방 가지? 1, 2분? 저... <웃음> 저기 보이는 거야? 저기? 근데 너무 이렇게 깜깜할 때 혼자 있으면 위험해 그지? 한 명이라도 누가 같이 있으면 안전한데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어린이 혼자 있으면 4학년 이제 4학년이라고? <목소리> <자>, 겨살 <웃음> 11살 아 11살? 응. 조심해, 깜깜한네 자. 종선은 죽전에서 내려주고. 가자. 일단 안녕.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. 어, 이틀 동안 재밌었어